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 네. RBB 피지크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등이 안 돼요. 등도. 진짜 미치겠어요, 나 진짜. 가슴이나 이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도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운동이 재미가 느끼져 있는데 등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등 운동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견갑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견갑 움직임. 견갑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당겨져야결국은 광배근이, 아까 말씀하신 광배근 운동이 되는 건데 아마 견갑이 밑으로 안 내려가면서 그대로 당겨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응. 팔이랑 승모 이거 이제 승모근 운동 먼저 할 건데 한 걸고 뒤로 뺍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 귀 뒤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 전? 귀로 배송? 로 빼서 위로 귀로. 귀로. 귀로. 귀로. 귀로. 귀로. 귀로. 귀로. 로 굉장히 아유, 이렇게 밑으로 음. 강하게 이렇게 하강하는 이 굉장히 잘 되지, 네? 상고 등목은이 녀석은 이렇게 하강한 이동자. 이렇게 네, 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게 네, 네, 네, 이 네, 네, 네, 렇게하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하강 네, 이동 네, 네, 렇게 네, 강한 이동자. 네, 네, 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게하강강하강게 하강한 이동자. 이렇게 하강한 이동자. 이렇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견갑 움식이 광배근이 들어가요. 차이를 보여드리면 그냥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당긴다. 그런 식으로 해도 누군도 눈이 들거든요. 되는 아, 되긴 되는데 광배근 밑에 쓰이는 게 별로 이 승모를 승모가 많이 쓰여. 아 이거. 여기가 네. 대원근 쪽이랑 승모가 많이 쓰이고 <웃음> 이렇게 당기셔야 광배근이 먹습니다. 일곱. <목소리> 네, 여덟. 아홉. <목소리> 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오케이. 어? 어, 맛있다. 어, 맛있다. 마찬가지로, 오. 아까 담배 찍을 때처럼, 얘를 찍어 내리시면 돼요, 정하으로오 이거 광대 막하복까지다 들어가요. 어, 처음, 나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웃음> 어, 나광배 <광비 웃음> 처음 느껴요. 그래요? <웃음> 나, 그거 진짜 처음 듣게오기깨이하다 어, 이거 진짜... 아, 프다 아, 그냥... 아까 큰 거는 안 나게... 네...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충, 대충 아, 아, 그리고... 어, 여기 까지야 이렇게... 광배 결석 같아요. 아. 너무 해 대기만 더 펌. 돌, 누가 내리면서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아 아, 아, 끝까지 딴걸준다고 생각해 다시, 다시 넷가서 <웃음> 자, 자, 다시 들어놓고, 일곱. 오케두 개만 더, 아 아, 스트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 하체 위에 상체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그죠딱 음, 요렇게. 음.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한번 잡을 수있거예요 체중이 음. 살짝 앞으로 요렇게 옮겨옵니다. 음. <웃음> 그리고 오른쪽이랑 왼쪽 어깨 높이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떨어지니까 얘를 <웃음> 맞추시고 가슴을 오, 들면 아. 가만히만 있어도 공대가 딱! 느낌이 들어요 당기고 오. 확실히 이렇게 정답 전이 시다가 당기고 정리시켜서 당기고. 당기고 이렇게 이렇이돌아오면 카피닌자 말카시 와아! 저것도 느낌 맛있다 이거 얘가 네. 이랑 살짝 붙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져 어. 음, 봐봐. 와, 뭐야? 야, 이렇게. 안 됐나? 많이 서프히 하고 다니. 와. 네 개만 더 스크 나오 아무래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좀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왼쪽을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아무래도 힘이 약한 쪽이 항상 원하는 면으로 보면은 상체가 들려요. 힘이 약할수록, 예 네, 들리거든요. 그러면 허리도 보람해지고, 항상 몇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낮은 포지션을 음. 계속 유지를 해주세요. 첫 자세가 끝자세인 걸 추구해야 돼니다 끝자세가 어. 네. 끝자세다. 네. 명언 하나 나와. 아, 명언. 다섯 <웃음> <웃음> 개, 하나, 둘, 확실하게 더 전이 시켰다가 어깨 빠져야되니까더 전이 시켜고요 뺐다가 두 개, 하나, 그렇지. 요거 나와야 돼요. 둘, 나이스. 우와. 아. 이거 나와요. 요대 오케이. 음. 안 아 이렇게 먹은 것 같아 아 이걸 늘리는 거 네, 네, 그렇 아, 이렇 지금 남아 다조만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 그래도 테스트할 테니 기로 테스트도 그냥 죽였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옆에서 아, 그냥 보고 배우는 거 아, 네, 오늘 너무 저도 즐겁게 운동 했거든요 제 채널 킹유진친으로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채널 최고 <웃음> 죽인다. 어? 형이 진짜 죽인다. 유튜브는 진짜 자주 봤어요. 근데 아, 예. 정확하게 선생님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 아 저희, 그러시는구나 했는데 깜짝 놀 네. 저희 고독한 개집의김세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제가 영상 많이 봤거든요. 아, 저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봤어요. 아, 선생님 거를 좀 요새 참고를 많이 했고 특히나 아, 네. 이제 피지컬 팔을 잡고 이렇게 한가려. <웃음> <웃음> 이거 그렇죠. 아, 그 관련 영상 이제 확인하실 수있요그 네, 네. 이유를 왜 그러나요? 아, 아 확실히 아, 네. 알았고. 와, 오늘 그러면 한치 운동하고 싶네니다 네. 네. 나중에 또한번 아우 예저 네, 얼마 됐지 아우 정말 오늘 너무 네. 우연히 만나서 네한번 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